최근에 케인님을 알게 되어 신나게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. 어느 날1일일 무빙맨을 하던 도중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나 구해 속도를 내기 위한 비결은 옷에 있는 걸까? 하고요. 그 자리에서 꺼무이키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옷을 찾아봤어요. 아쉽게도 흔히 불리는 알베로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 끝에 아울렛으로 가서 구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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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옷 말하는 거였구나. 이 옷은 이제 없어. 옛날에 많이 물어보던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니? 어, 정말요? 이 사람은 케이님이라고 하고 인터넷 방송인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꼬마야, 그럼 오차으로 혼자 온 거야? 정말 대단한걸. 진짜 좋아하는구나. 네, 그럼요. 진짜 재밌어요. 코도 크고요. <웃음> 그러게 진짜 커 보이긴 하네. 저는 비록 옷은 못 얻고 집에 돌아갔지만 케이님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케이님 감사합니다.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정말 아기가 무빈맨 옷을 구하러 혼자서 아울렛을 갈 생각을 했다니 대단하네요. 이 친구에겐 은평구산 느타리버섯 11kg을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. 오늘의 내 사연을 뭉탱이로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